88kg에 진입했습니다 예정대로 오늘은 치팅데이고요 집구석에서 치팅데이 하려다가 용기내서 나왔습니다 다른거 다 필요없고 7개월만에 라면 한번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이런건 또 보면 못참지 너에게 자유를 주마 유튜브 인생 첫 촬영허가를 시도해봅니다 저 혹시 죄송한데 아, 그, 아, 죄송합니다 아닌데 나 라면 먹으러 왔는데 왜 자신감이 필요하다 컵라면 좀 먹고 가려고 그러는데 혹시 영상 좀 찍고 남자친구는 상관없고요 한창 몸매 유지할 때는 밤 12시만 되면 편의점에 가서 꼭 야식 먹었는데 다이어트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끊었다 살안 찌는 음식이 없다 어? 있네 안 파는 게 없어 하지만 오늘은 치팅 깔끔하게 컵라면 먹는다 못 보던 신상들이 너무 많다 수기에 압도당해서 사버렸어 진짜 크네 두부김치 치즈불닭 깨르보노 먹어봤어 이는 기본이지 먹어봤고 이거 안먹어봤어 이건 맞나? 뭘 놀라 응. 오늘 몇개 먹는다고 말 안했다 미친놈 오늘 엔딩데이 찍는다 남은 양심 제로사이다 투푸르스 원이라고요? 하나 집에 갖고 와야겠다 자기본 라면 두부 들어갔으니까 먹어야지 안 먹어봤어 이건 매운 거 킹뚜껑 이건 스프라면 이것도 한 번도 안먹어 이날 카메라 두 대를 사용해서 촬영했는데 영상을 내려봤다 실수로 파일이 증발했다 하나라도 남아서 정말 다행이다 평소 이 시간에 사람이 없는 편의점인데 휴일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Thank you, o i r a n d 헐. 엄청 불었어 너무 오래 방치했어 끝난 줄 알았는데 치팅데이는 하루잖아 오늘은 그냥 먹고 뒤진다 저녁먹는거 보고가라 오늘 뭐 먹을거냐면요 컵라면을 먹으면 은 얘는 제일 기본으로 무조건 먹어야 돼 얘를 먹어야 컵라면을 먹은거지 아닌가? 매운 국물라면 하나 하얀색 국물라면 하나 그리고 불닭볶음면 얘랑 같이 섞어서 먹을거야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젓가락을 응. 안 갖고 왔어 젓가락 Oh. m m h 와, 이거 진짜 많다. 멍은 배불러다 이제 딱 좋아 아 배불러 아... Oh.